더 쉽고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으로 슬거슬기로운 라면생활이라는 제품을 만나 보았거든요 그리고 어, 두 가지 구성인데 하나는 새우랑 미역 구성이고 하나는 황태미역 구성품인데 어, 황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아서 이것만 최고급 러시아산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미역이나 새우는 다 국내산 제품이어서 라면을 뭐 맛도 있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거 한번 같이 넣어서 끓여 먹어 볼게요 한 상자에 15봉씩 이렇게 낱개로 한 봉씩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, 뭐라 나는 뿌리 때한 봉씩 넣어 먹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내용물은 이렇게 딱 보면 보이게, 요거는 황태 미역이고, 요거는 새우 미역. 새우도 제가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종류별로 여러 종류 들어있어서, 맛이 좀더 풍부하게 나올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, 원래 하나가 라면 두개 끓이는 기준으로 들어 있다고 하는데, 어, 좀더 진하게 먹고 싶은 경우에는 한 봉에 한, 한 라면 한 개에 한봉 그대로 넣어도 된다고 하거든요. 저는 요거 하나 다 넣고 진하게 한번 끓여 먹어 볼게요. 그냥 스티만 넣고 끓인 것보다는 훨씬 개운하고 감칠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확실히 국물이 더 맛있고요. 어, 전에 요거는 지금 황태 미역 넣고 끓였는데 어, 황태 건더기도 이렇게 큼직하게 미역이랑 황태 건더기도 큼직하게 들어있어서 어, 좀 좋은 것 같고, 식감도 좋은 것 같아요. 재료가 더 풍부해진 느낌이라 라면이 좀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? 어, 이렇게 먹으면 더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상태도 가시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부드러운 식감이어서 먹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라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캠핑 갈 때나 그럴 때 챙겨가면 뭐 기본 육수 내는 거나 이제 기본 맛 내는 용으로 찌개나 국 끓일 때 같이 넣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 가시는 분들 요거 쟁여두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집에서 라면 많이 끓여 드시는 콤밥 하시는 분들이나 뭐 자취된 분들이나 뭐 우리 주부들도 사실 집에서 라면끓으로하께때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럴 때에도 어 그냥 라면만 끓여 먹기보다는 이렇게 좋은 재료 더해서 맛도 더하고 건강도 더해서 먹으면 좀더 죄책감 덜하게 라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야식으로 먹을 때에도 좀더 건강한 재료를 첨가해서 더 건강하게 먹으면 조금 더 건강한 느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뭐 쟁여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.